네 안녕하십니까 블루투스 콩콩입니다 어, 3월 넷째 주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와 어, 해당 종목 차트 분석을 진행할 텐데요 어 저번 주에는 이제 그 저번 주 3월 셋째 주에 해당되는 종목들 한번 살펴봤었는데 어 가격 변화가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일일이 다 보면 은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하시는 것을 조금 권해드리고요 어, 오늘은 어. 총, 여덟 종목? 어, 여덟 종목 정도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어, z c a s h e z c a c h 그리고, 어, basic attention, wax, iost, ada, 그리고 stellarumen, ontology, zillika,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이벤트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데, 많은 것들 중에서, 그리고, 어, 그 와중에 조금, 아, 시청이 조금 되는 애들 그리고 어, 가격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 위주로 좀 고른 애들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제트캐시 샌프란시스코 미업이 어, 3월 26일 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3월 26일인데 현지 시각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그 믿업이 어, 열리진 않은 것같고요 어... 이따가 한국시간으로 오후가 되겠죠 오후쯤이면은 어, 현재 시각으로 3월 26일이 되니까 어, 오후쯤에 아마 차트의 반영이 가격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더비라고 해서 뭐 차트에 영향이 없, 없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거 상관없이 갈로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벤트랑 음, 차트들은 어, 웬만하면 은 조금 이벤트 종류에 국한하지 않고 골고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트캐시는 샌프란시스코 미더 이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차트에서는 어떻게 좀 반영이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트캐시 일단은 어, 미더 관련돼서 이만큼 25% 정도 어, 올랐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냥 차트 자체가 조금 흘러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어 일단은 채널, 어, 상승하고 있는 상향 채널을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나아가고 있고요 조금 채널의 중심선을 같이 볼게요 네 이런식이죠 이런식의 상승하고 있는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그려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채널 중심선의 지지를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일단은 채널 상단에 부딪힌 다음에 계속해서 채널 하단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전에 형성된 그 가격 구간에서, 가격 구간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어, 이러한 모습은 일단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은 어, 위로 한번 갈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표로 놓고 보자면 일단은 뭐 어, 감에서 찍고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어 그러, 그렇게 뭐 딱히 뭐 좋다 나쁘다 할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판단을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일단은 채널 안에서 채널 안에서 상단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누가 봐도 어, 별로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근데 어, 조금 주목할 만한 사인이 지표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표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데 obv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obv OBV 지표에서는 그 해당 캔들의 음량에 따라서 어, 거래량을 이제 누계가산하거나 누계감산을 하는데 일단 음봉캔들에서는 어, 누계감산을 하고 양봉캔들에서는 누게 가산을 해줍니다. 누게 가산을 해줬는데 자 양봉캔들에서 빠지는 거래량 그리고 양봉캔들에서 양 어, 양봉 캔들에서 더해지는 거래량 그러니까 매수 거래량, 어, 매도 거래량 대비해서 이 o b v 차트가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매수 볼륨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체결 강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지만 던지는 물량은 별로 없다. 그리고 어, 양봉이 나올 때 실제로 조금씩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 지금의 음봉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음봉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ACD도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OBV랑은, OBV가 랑 o b v 조금 다른 지표들이랑은 어, 다른 사인을 좀 보내고 있네요 그래서 어, Z캐시 같은 경우는 네, 비싸한원 차트고요 일단은 5만, 6만 원, 어, 6만 원 선이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선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6만 1,600 원, 6만 1,600 원 선에서 이 채널 중심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심선은 어, 상당한 지지를 형성해 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은 어, 6만 원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고, 어, 지지받고 한번더 뛰어오른다라고 하면 삼각수렴 형태의 패턴을 만들고, 이제 방향을 위냐 아래냐, 요거를 어, 조금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z c a s 같은 경우는, z c a s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채널 중심선의 지지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삼각수렴 형태의 어, 패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z c a s 뭐 매수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받아 볼만 하겠죠. 받아 볼만한 이유는 어, 늘 말씀드리지만 어, 손익비가 괜찮은 구간이기 때문에 61,600 6만 61,500원 6만 깨지면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어, 6, 6만 원 선에서 굳이 지지받을 거 기대한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그렇 어, 여기서 한 2% 선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냥 깨지면 바로 나오면 돼요. 어, 왜냐면은 왜냐면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유가 삼각추렴 형태에서 이렇게 결국 결국 어, 위로 뚫는 거를 어, 보고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건데 아래로 간다고 하면 은뭐또 다른 패턴이나 움직임을 기대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 은 스탑을 짧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6만 1500원이 스탑 가격이 되겠죠 이 가격이 결국에는 손절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샌프란시스코 미더업 어, 자체가 이제 차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라고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음, 만약에 좋은 소식이 미더업에서 들려온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미더업에서 별거 없었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지금까지 올린 것들 다 내릴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죠. 여기 깨지면은 그냥 바로 아래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여기서는 어, 적극적으로, 좀, 여기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지점이 나오는 거고요. 한 5만 6천 원? 5만 6천 원 정도의 가격이네요. 5만 6천 원. 5만 6천 원 정도의 가격 선이 오면은 어,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만 하다. 그러한 자리입니다. 자, 제크, 제트캐시 봤습니다. 그 다음은 베이지거 텐션, 베이지거 텐션 토큰인데, 어, 브레이브 미던이라고 몬트리올에서 어, 이제 브레이브 미던이라는 게 열리나 봐요. 이게 어떤 미덕인지는 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미덕 관련한 이슈입니다. 제트캐시랑 마찬가지로 베이지거 텐션, 베이지거 텐션, 삼성 갤럭시 S10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약 120% 120% 바닥에서부터 120% 가까운 상승을 보인 그러한 차트입니다. 베이지콘텐션 일단은 비썸에서는 얼마 전에 지갑이 좀 닫혀 있다가 열렸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좀 볼게요. 영향이 없다고 아예 없었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자 일단은 계속해서 과매수권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고점을 점점 높였긴 했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고점을 조금씩 낮추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고점은 높아지고 지표, 그러니까 매수는 점점 약해지는 고점으로 갈수록 매수가 약해진다 라고 하면은 이후에는 하락을 염두해야 에 되는 그러한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됩니다 뭐 OBV 자체는 양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근데 지금같은 경우에서 어 매도 포지션은 어차피 지금 바로 뭐 던져도 상관없다고 할수 있겠지만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좀 애매한 지점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는 어 충분히 매도를 고려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긴, 있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260원 정도네요 260원 왜 이렇게 잘안 돼? 자, 260원 정도에서의 저항이 어, 지금은 여기에서 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꼬리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어, 조금은 겹치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 260원 선에서는 상당히 강한 저항을 맞이를 하는 베이직 어텐션이기 때문에, 어, 여기를 한 번에 뚫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은 뭐, 이러한 지점들이 되겠죠. 이러한 지점들. 한 213원? 213원 정도에서는, 어,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지점들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심플하게, 요런, 요런 지점들, 요런 지점들. 여기에서, 어, 저항 두들리다가 어, 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했던 요 213원. 213원에서는, 3원에서는 다시 한 번, 어, 영향을 줄수 있는, 어, 지지를 줄수 있는, 그러한 어, 차트로도 보입니다. 지금은 거의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고 하면은 213원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 교정없이 올라가는 애들은 딱히 뭐어 가격 그러니까 프라이스 액션이 많이 보였던 지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조금 은 보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왜 얘가 변경이 안 되지? 설정이 변경이 안 되네요? 그냥 보라는 건가? 네. 아무튼, 어, 236선에서 계속 지키고 있네요. 236선을. 236선에서는 계속해서 가격이한 번은 뛰었어요. 한 번은 뛰었어서. 236선이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이제는 어, 20, 213원 2 지나서 300, 어, 3 8 2선이뭐 200원까지도 한 번은 내려올 수 있다 뭐 이런 쪽 이러한 어, 관점도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제가 때아닌 감기가 걸려 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감기하기 너무 멍하네요 네, 멍하고 목소리도 이상하고요 감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자 아무튼 베이지 오텐션은 260원의 강한 저항을 눈앞에 두고 어, 지금은 어, 살짝 주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2 1 4원 260원에서 저항을 받고, 210원, 210원 213원 또는 200원, 어, 이 수준까지 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더블 탑을 만들든, 뭐,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든, 일단은 반등을 줄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큰 그러한 지점들이 여기 200원에서 210원 사이에 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지 어텐션 봤습니다. 그 다음은, 왁스, 왁스. 자, 베이직 어텐션도 26일이었지, 26일. 그쵸, 26일. 왁스도 26일. 자, 왁스는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심포지움인 런던. 런던에서 그 디스트럽,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심포지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골드만 삭스 관련된 뭐, 뉴스였던 것 같아요, 왁스가. 그래서, 뭐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가 뭐냐면은 뭐, 신기술, 관련된 뭐시원하는 그러한 심포지움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왁스가 참여를 했다는 건데 어, 블록체인 회사가 이런데 참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 골드만삭스 디스럽티브 테크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주최하는 그러한 어, 심포지움인가 봐요. 이이 디스트럽티브 테크놀로지 심포지움 이게 뭐 IT기술인지 모음 기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왁스도 한번 볼게요. 왁스 왁스도 일단은 비썸에 있었기 때문에 비썸에 있었기 때문에 어요 지갑이 열렸을 때요때좀 어, 많이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비트에 따로 없기 때문에 얘는 비트 차트로 한번 볼게요. 비트 마켓 차트로 아이, 뭐, 마땅한 거래소가 없네, 왁스. 막스. 왁스가 없잖아요, 에이드. 업비트에 없잖아. 있네? 어, 있어요. 왁스 업비트에 있습니다. 왁스도 <웃음> 업비트로 볼게요. 자, 이것도 1월 17일인가, 요거? 아니네. 어. 이때, 언제야 어, 이때 비썸 관련해서 이제 지갑 이슈 때문에 펌핑이 한번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하향 채널을 그리다가 어, 채널이탈 후에 채널이탈 후 도, 리테스트 받고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언제 적두해 놓은거야? 자 쉬운 방법은 채널로 보는게 쉽죠 이거 아까 맨 처음 봤던 애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어, 이런식으로 보면은 <웃음> 채널 상단 도달 이후에 지금은 채널 중심선 여기에서 살짝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은 어,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이 살짝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뚫렸습니다 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밑에서 지금 받아줄 수 있는 가격 기준으로도 그렇고 받아줄 수 있는 지지선이 어, 조금 떠 있네요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차례대로 차례대로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받는 전략이 여기에서는 조금은 어. 그나마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 가격들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격 말고는 뭐큰 영향은 안줄것 같아요. 그래서 60, 62원, 어, 62원, 그 다음에 55원. 어, 이두 가격에서는 상당히 강한 지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뚫고 간다 라고 하면은 채널의 관점에서는 이제는 조금 벗어나야겠죠 벗어나야 되고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채널 하단까지도 마지 다시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5원까지 만약에 오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채널의 영향도가 조금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겁니다 자 이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는 구름대가 조금은 좀 어둡게 칠해져 있어요 오늘 설정이 변경이 안되네 로그인 안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구름대 자체가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55원에서 구름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1봉 차트인데 1봉 구름대가 지지를 줄수 있는 구간이 55원 그 수준이에요 55원 수준이기 때문에 어 55원에서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성이 다시 한번 체크가 되는 거고 62원은 지금 이 빨간색 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라고 하는데 기준선은 한 20일 이동평균선이랑 역할이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라고도 하고 62원 정도에서 지금 기준선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 후행스페은뭐 딱히 볼건 없을 것 같습니다. 후행스페은 지금 구름대 자체가 너무 좀 인위적으로, 어, 변동이 좀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어, 부분 구간, 구간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적으로, 여기에서 조금씩 거미줄 매수, 어, 우리 크립터 매니저에서는 거미줄 매수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주문을 걸어 놓으면 돼요. 어, 수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여기 25%, 25%, 25%, 25%, 25 걸어 놓으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온게 되면은, 어, 평단이 이제 요 지점으로 맞춰지는 거고, 요 지점으로 맞춰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가, 찍고 간다라고 하면 평단이 이제 여기 중심선에서 맞춰지는 거죠. 그죠 매수를 하실 때, 좀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 내려오는 걸 받을 때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죠. 아니면은, 어, 10%, 20%, 30%, 그 다음에 40% 이렇게 피라미드로 밑으로 갈수록 많이 받는 그런 전략도 조금은 구사를 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를 매매에 활용한다, 라고 하면은, 내려오는 걸 받는 전략밖에 는 없겠죠. 어, 어디에서, 어디 어떤 절, 어떤 저항을 뚫고 가는 돌파 매매를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어, 애매한 상황입니다. 왁스. 왁스도 봤습니다 왁스. 그 다음은 iOST. iOST 상당히 좀 이벤트가 많이 보이네요. i s t 자, iOST, iOST는 어, 얘가 뭐, 뭐였지? 어? 이, 이 iOSVM이라는 어, 그 어떤 어, 기능을 이제 테스트넷에 적용을 한다는 건데 아, 기술 얘기하면은 머리가 아프죠. <웃음> 기술 얘기 지금 코인별로 다 얘기하자면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넷. 어, 그러니까 코인 개발과 관련된 어떤 일정이 업데이트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iosvm이 뭔지는 구글링을 따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찾아서 이걸 하기에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iosvm에 대한 어, 업데이트가 테스트넷에 적용된다 이러한 이야기고요 iost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IOST. iost도 비썸인데 아, 얘도 그냥 볼게요. 아, 업비트 로 볼게요 업비트 빗썸이 너무 장난질을 좀 심해, 심하게 쳐놔가지고 차트가 다 망가졌죠. 그래서 업비트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차트가 좀 지저분하네요. 일목균형표를 지울게요. 자. 대부분 차트들이 지금은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면서 거의 지금 삐어로 줄타기 하듯이 간당간당하게 지금 상승을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 채널에 그려져 있고요. 어, 상당히 불편하네요. 네, 난 중심선을 그리고 싶은데 중심선을 얘가 허락을 하지 않네. 그래서 얘를 평행하게 중간 지점으로 옮기면은 중심선. 그러니까 채널의 중심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 이, 이 상승하고 있는 채널의 어, 추세의 중심, 힘, 어, 방향 이런 거를 좀 가늠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중심선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채널 하단까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IOST가 SNS 관련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펌핑이 조금 나왔었다가 지금은 덤핑이 바로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 채널의 영향을 어, 꾸준히 계속해서 받고 있죠 그렇죠, 너무 두 여기, 결국 못 넘었어요. 못 넘었어. 못 넘었어. 지금은 휩소가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거가 아마 비썸 때문에 나온 거겠죠? 비썸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보면은 체크를 좀 가격들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지점들. 이런 지점들에서의 가격. 이전 반등 지점에서의 가격. 저항. 12원에서는 상당히 강한 저항을 맞이해서 지금은 채널 하단까지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이, 이 이전에 이이 강하게 상승했던 캔들의 종가 기준 그리고 어 이전에 저항을 계속해서 좀 시도를 했던 그런 지점들이 어 이제는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지선으로. 9.2원 9.2원에서는 지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 지지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자세하게는 파악을 하기가 힘들고 만약에 저기가 이탈이 된다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지지선인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9원 정도 되겠네요 9원 8.8원 8.8원에서는 이제는 채널의, 채널에 영향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얘는 매매, 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잡거나, 여기서 잡거나, 어, 아래로 가는 거, 지금 지지, 지지받고 반등하는 걸 누려야 되는데, 여기 뚫리면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페이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이 정도 선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 정도 선. 이 정도 선에서, 얘는, 8.23원, 8.23원에, 너무, 너무 루즈하다. 8., 8.4원, 8.5원. 8.5원을 좀 스탑으로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조금은 어, 여유를 둬야 되니까. 채널에서의, 어, 이크가헤이크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 이탈한다고 빠져나가기에는 조금은 성급한 결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조금은 루즈하게 잡는다. 근데, 어, 근데 좀 애매하긴 해요. 어, 애매하긴 합니다. 이미 내부에서 파동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이어간다? 어, 이 관점보다는 지금은 스윙 패턴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윙 패턴. 스윙 패턴이라고 하면은 내부에서 이미 다섯 개 이상의 파동을 그려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상 파동을 그려냈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을 만약에 이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 조정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 이 채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채널을 깰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전에 봤던 등목과는 다르게 안에서 너무 많은 파동이 형성이 된겁니다 5파동 이상 어, 하나 둘셋넷 다섯 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채널의 주, 영향도가 유지가 될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 잘판단하시고요 어, 굳이 뭐 이벤트 했다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iost 봤고요그 다음은 a 이다 입니다. a ADA. 이다 에이다 는그 실리 라는 어, 그, 그 로드맵 상의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실리 실리 업데이트가 3월 31일, 어, 3월 31일날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3월 31일날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거 이 실리 업데이트가 가격에 충분히 영향을 줬을 거라는 어, 뉴스 기사를 제가 줄거이시라는 뉴스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충분히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러한 요소죠. 로드맵 어, 업데이트는 그래서 ADA도 한번 볼게요. A다. 이미 많이 올랐어. 이미 많이 올랐고요 3월 31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얘는 선반영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반영된 것도. <웃음> 얘는 그리고 지금은 선반영되기도 했고, 어, 주요 가격 좌항선에도 지금은 같이 동시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abcd 패턴으로도 보이네요 abcd 패턴 여기에서 707? 707 되돌림 707 되돌림의 비율상이 얼마였죠 내가 외우고 있질 않아가지고 1.4? 1.414?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맞네요 1.41? 어 1.421 4 1이니까 지금은 ABCD 패턴에서의 PRG가 형성이 된 겁니다. ABCD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파동이 어, 요비율, 요비율이 각각의 비율 쌍이 있어요. 비율 쌍이 있는데 그 비율 쌍에 맞는 맞게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PRG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PRG, 퍼텐셜 리 z 설 n 존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여기서는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채널이 만들어질 거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은 이제는 이 어, 중심선 앞에 아, 중심선이 안 그려지는 거야 아나참 <웃음> 요러한 식으로 음, 중심선을 그려놓고 이제는 이 중심선 지금은 이렇게 영향을 계속해서 줬던 이 중심선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다시 뛰어오르거나 뭐 하거나 하, 하, 하는 거는 뭐 나중에 생각하고요. 뚫고 내려, 내려가는 그러한 움직임도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3월 31일날 예정되어 있던 그 실리 업데이트가 로드맵상 이미,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사항들이고, 실제로 걔가 업데이트 된다고 해서 어떻게 얘 기능이, 어, 얘 기능이 뭐 갑자기 그날만 딱 뛰는 게 아니고, 이거를 기대하고, 충분히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반영한 거라고 볼수 있잖아요 선반영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뚫고 간다고 하면은 뭐더갈수 있겠죠 더갈수 있다고 하면은 더갈수 있는 그러한 상한선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 리버스가 안되네요 아, 설정, 설정창이 설정 안 켜져 설정창 이렇게요 여기를 1로 보고요 어. 최대 1.618까지 확장이 될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AUCD 패턴이 PRG가 최대 1.618까지는 확장이 된다 라고 하면은 91원까지도 만약에 ABCD 패턴이 1 6 1 확장이 된다, 빠가면 뭐 91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1.27, 1.27도 어, 확장이 될수 있는데 지금 2.27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설정이 변경이 안 돼서 대, 대략적으로 요, 요 지점일 것 같아요. 요 지점. 그러니까 이 가격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가격대 80원, 91원 이 가격대가 온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 투더문을 외치지 말고요. 투더문 여기에서는 매도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더갈 더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은 또 이제 수익권에서 수익실현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물리게 되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71원에서는 어, ab c d 패턴의 prg가 나왔다. 그 prg가 확장이 되면 은 80원, 91원까지도 가능한데 일단은 채널 안에서 어, 하락을 해서 채널 중심선 그리고 채널 하단선까지 가는 움직임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웃음> 자 이렇게 A다 봤습니다. 그럼 스텔라 이탈라는 마이너 릴리즈라고 하는 그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3월, 어, 30날, 3월 30날 예정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 뭐 이게 그 마이너 릴리즈라고 하는 게 거의 분기마다 있던 것 같아요. 지금 분기마다 3월 30일, 5월 30일 어, 뭐 8월 30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마다? 3개월마다 했던 건가?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얘는 5월달에 있는 그 이벤트를 말하는 거고요. 어, 일단은 3월 30날, 3월 30날도 마이너 릴리즈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3월 30날. 뭐 스텔라는 일단은 <웃음>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깊게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건 뭐건 일단은 좀 봐야 되네요 자 일단은 12시간봉 12시간봉 일봉 큰 차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봉 구름대 돌파한 다음에 구름대 지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목, 일목균형표에서의 매수시점은 어떻게 기준으로 삼냐 일단은 시간 기준으로 한번 어, 체크를 합니다. 시간 기준. 시간 기준으로 바닥에서 바닥에서 적어도 26일은 형성이 되, 지나야 돼요. 26일. 26일. 26일이 지났어. 그리고 눌림목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눌림목. 눌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한 다음에 어, 반등을 하는 반등 자리를 눌림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어, 그 매수 시점으로 일목균형표로 매수 시점을 잡았다라고 하면이 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매수 구간이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26일 지나고 눌림목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어 매수 지점으로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뭐삼역호전도 충분히 근거가 될수 있는데 삼역호전은 너무 신호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 구성 그러니까 준비 구성이라고 해요. 26일 그러니까 일본 캔들에서 26일 지나고 바닥 찍고 눌림목 만들어진 다음에 26일이 경과돼서 이 눌림목이 확실히 굳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준비구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준비구성, 준비구성 만든 다음에, 준비구성 만든 다음에 한 40% 가까이 올랐었네요. 40% 가까이. 40% 가까이 올랐었어요. 지금은, 어, 일단은 구름대 지지를 받고 있긴 한데요. 어. 여기에서 반등을 성공할 수 있을까 반등을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거는 저도 확신을 못합니다 확신을 못해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채널 도, 이탈 후에 여기에서 리테스트를 음, 리테스트를 받고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가는 모습도 한번은 어, 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채널 안으로는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들어와서 리테스트 받고 어,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얘만 보면, 어, 지금 그림만 보면. 자, 어, 12시간봉에서는 구름 대지지가 바로 밑에 110원, 110원선에서 110원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 0원에서 지지가 나온다 라고 해도 어, 지금은 채널 안에서의 영향도가 다시 한번 발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구름대에 지지가 나온다 라고 하면 채널 중심선의 영향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은 어, 다시 한번 채널 상단의 저항을 어,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어 조금 중요한 지지선들을 다 깼네요. 안타깝게 어,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은 지키고 있는 그 꼬리 기준으로는 지키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좀 깼어요. 꼬리 기준으로 보죠. 꼬리 기준으로 어, 요, 요 꼬리 <웃음> 122원. 122원. 122원의 저항은 상당히 강하게 계속해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음, 이전에 반등을 한번 살짝 줬던 그 가격인 113원, 113원인데, 113원, 114원인데, 이전에 강한, 각, 그 강한, 강한 움직임은 별로 아니었어요. 강한 움직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영향도는 그렇게 크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3원. 110원이랑 뭐 거의 비슷한 영향도 오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113원에서 어잘 버티고 있습니다. 113원, 114원으로 바닥이 114원, 어 114원은 잘 지키고 있다. 만약에 뚫린다 하러 가면은 이제 어 구름대인 110원 그리고 그 다음이 어 103원 요순사대로 어 지지선이 형성이 되겠네요.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참 오래 끌었어요 얘도. 일단은, 스텔라는, 어, 스텔라는, 어, 얘도 ABCD 패턴으로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비율이 정확하게 몇이 나올까요? 618로 보면 되나? 대충 618로 볼까요 618 618이면 이제 1.618이잖아요 1.618 1.618인데 어, 여기서 1.618 간 다음에 더 갔어요 어, 더 갔어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 피보나치 확장 비율대로 이 prg가 확장에 대해서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prg가 자, 1.618, 1.27 그러면은 정확하게 1.618까지 확장이 된 PRG에서 이제 반응이 나온 겁니다 1.27에서도 반응이 한번 나왔었어요 어, 여기에서 반응이 한번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지지받고 1.618에서 본격적으로 PRG가 형성이 됐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ABCD 패턴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파동이 그렇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갔어 더 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 타겟은 BD점으로 잡아도 여기에서 타겟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의 타겟을 대부분 비지점까지는 잡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은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어, 왜냐하면 여기에서 했을, 그냥 1선에서 저항 받고 내려갔으면 여기까지는 어, 별로 안 크잖아요 범위가 조정 범위가 근데 어, 더 조정 없이 충분히 쭉올라갔 올라갔기 때문에 어, 좀더큰 조정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체크를 해야겠어. 비 지점을 좀 체크를 해야겠어. 요비 지점. 106원? 106원. 이전 가격대에서는, 여기, 이, 여기에서는 꼬리, 꼬리보다는 종가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하는 게, 이 피보나치 비율이랑은 조금 아구가 많네요. 그래서, 어, 1 0 0원 106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여기에서 매수를 받느냐? 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몫이죠. 여러분 몫입니다. 뚫리면 나와야죠. 자, 아무튼 스텔라도 봤습니다. 스텔라까지 봤고요 다음 온톨로지, 온톨로지 인데 어, npc, npc라는 그 크립토 그래픽 알고리즘이 어, 그 해당 시스템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뭔, 뭔 기술 내용인지는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 그렇, 그렇다고 그렇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올라 안 올라잖아요 그렇죠? 올라 안 올라 아, 오르냐 안 오르냐 온톨로지 비트 차트인데 어, 업비트에서 볼게요 업비트에서 아, 업비트 불편해 죽겠어 자 얘도 사이즈가 선반영돼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쎄하게 나죠 쎄하게 납니다 이런식으로 종가기준으로 좀 삼각형 수렴 형태를 만들다가 결국에는 상승이탈 후에 상향이탈 후에 음, 그 이탈한 삼각형을 지금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뭐 딱히 뭐 보이는게 보이 일단은 어, 여기 어, 유지점에서 형성된 xabcd 패턴이 일단은 보이긴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지는 좀 애매하네. X를. 어, 유 지점으로 잡을까? 대충 382. 어, 382 되돌림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얘가 실제로 하모닉 패턴이 되냐, 안 되냐. 아, 이거 봐야 되는데. 아, 나 진짜. 172. 172. 그 다음. 490. 81, 981. 자, 아무리 패턴 테스터로 지금은 감정을 해볼게요. 50. 그러면은 배 패턴이 가능하네요. 배 패턴. 배 패턴은 어, 현재 PRG가 1 5 8 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580원. 크, 소름. 소름 돋네요. 소름 돋습니다. 어, 1,580원의 배패턴의 PRG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아. 하모닉 패턴이 뭐냐면요. 하모닉 패턴 테스터가 뭐냐면요. 제가 엑셀 파일로 만든 이 계산기죠. 이거 어, 영상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 파일은 그 유튜브에 하모닉 패턴 계산 테스터, 하모닉 패턴 계산기라고 치면은요. 영상 그 댓글 링크에 다운로드 링크 받아져 있으니까 엑셀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가격에 쓰면은 현재 얘가 실제로 하모닉 패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패턴이 된다고 하면은 가능한, 예상 가능한 디지점이 어딘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진짜로 얘가 1580원에서 PRG가 형성이 됐어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TP값이 나옵니다. 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아, 어, 1300원, 1400원, 1300, 1400까지도 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1300, 1400. 지금 이미 1300원은 1300, 1400은 깨졌죠. 1300, 깨지고 1000원대. 그리고 여기 비지점, 비지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대략적으로 요지점. 여기를 좀 강하게 저항을 계속해서 두드렸잖아요. 그리고 비지점, 비지점도 마찬가지로 TP 값에 상당히 좀 중복돼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 이런 열한 가격들 TP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PRG에서 PRG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을 때 목표 값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게뭔 소리냐면 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근거들이 될수 있는 지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요 지점들에서는 매수를 받아 볼수 있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겁니다 피알지. 어배 패턴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배 패턴이 너무 정확하게 나왔어요 음. 실제 아트 아트 현물에서는 이러한 하모니 패턴을 가지고 뭐 공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는 없지만 이 어, 관점으로 해서 적어도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는 있겠죠 내가 여기서 샀어 샀는데 어디, 어디에서 팔아야 될까 적어도 그러면은 어, 하모니 패턴을 통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됩니다. 적어도 어, 무작정 들고 있는 위험은 조금 피할 수가 있겠죠. <웃음> 자 온톨로, 온톨로지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리카입니다. 질리카. 자 질리카. 자앵커댑이 런치가 런칭이 된대요. 그러니까 질리카가 플랫폼 코인인데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실제로 대이 어, 실행될 수 있는 그러한 p 어, 들이 런칭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3월 30일, 3월 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내에 다 예정이 되어 있는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3월 3 0 3월 31일 어, 이때쯤 아마 앵커들 이러한 p 들이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아, 젤리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젤리카. 젤리카는 비섬에서 봐도 되죠. 얘도 안되나? 이거는 비섬 지갑 오픈 때문에 그런게 아니잖아 그냥 업비트에서 볼까? 차트 비슷하면은 그냥 저쪽에서 볼게요. 저거 불편해가지고. 똑같네? 똑같지 않나? 똑같잖아요. 자 얘는 빗섬에서 오겠습니다 젤리카는 계속해서 바닷건에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결국엔 수렴 형태를 그려 나가고 있고요 어, 지금은 수렴 채널 상단에 닿았기 때문에 그냥 어, 그냥 심플하게는 요 채널 하단까지도 닿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월 30일날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대비. 런칭이 되는데 계속해서 떨어질까 그거는 좀 봐야 되겠는데 확대를 해서 좀 볼게요 자 19.8원 이지점에서는 19.9원 19.8원에서는 상당히 강한 지지가 형성이 될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보이는 게 없어 얘는. 그 진리카도 제가 계속 보고 있던 앤데 보고 있던 앤데 어, 그렇게 막 강하게 올랐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포지션 잡기가 상당히 애매했던 앤입니다 자, 20원에서 20.6원 그리고 19.9원 사이에서의 요 매물대 영역, 매물대 영역은 상당히 좀 강할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든 저항이든 상당히 강하게 이 가격에 영향을 줄 거다 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20.6원에서 지지를 받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라고 하면은 어, 요, 이 삼각수렴 채널의 상단도 다시 한번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 자, 지표만 놓고 보자면은, 이제는, 음, 이제는,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과메서 찍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어, 당, 지금 당장은 조금씩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을, 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냐? 그러한 자리들, 여기 이미 체크를 해드렸어요. 19.9, 20.6. 그니까, 러 20원, 20원으로 보면 되겠네 19.6, 19.6으로 보자. 19.6. 9 6으로 보면 되고요 어, 조정 없이 한 번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좀 선을 그어볼게. 어, 대략적으로 어, 종가에 맞출게. 종가에. 382선에서의 지금은 지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는 어, 0.618선과 어, 일치를 하네요. 가격이. 0.5선도 마찬가지고 박스권이겠지.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19.9와 20.6에서는 상당히 강한 지지가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 382선에서의 지지가 만약에 성공이 된다. 21.13원에서 지지가 어 계속해서 이어져서 반등이 성공한다. 라고 하면은 뭐, 이제 쪽기서 조정 안 받고 그냥 쭉쭉 가는 거겠죠. 쭉쭉 가는 건데. 지표 자체가 이제 시작되는, 뭐,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어, 반등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최대 19.9원까지 내려와서 어, 여기에서 반등을, 반등을 여기에서 매물대 쌓고 나서 반등을 주는 게 오히려 얘한테도 좋죠. 어, 이탈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이탈하면 이제 음, 886선인, 886선인 약 18.8원, 18.8원까지도 한번.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근거로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떨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떨어진다. 거래량은 꽤 많았네요. 떨어진다.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는데 반등을 어디서 주느냐가 중요하다. 18.8원의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19.9 또는 20.6 요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조정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봤고요 제가 어, 저번주부터 몸이 너무 안좋아서 지금 컨디션이 엄청 안좋네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지금 몰골도 말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 이번주 3월 넷째 주 3월 마지막 주네요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에 예정되는 어있 이벤트랑 해당 종목 차트 분석 이렇게 살펴봤고요어 조금 포지, 포지션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관심있게 지켜보던 종목이다 그런데 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그러한 애들이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트레이딩 할때 참고를 하실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주에 다시 한번 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